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기다려 주셨는 네이버 카탈로그 매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탈로그 매칭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상품을 어떻게 묶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론적인 부분의 설명은 먼저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을 찍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바로 큰 이유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걸 묶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키는 데까지 어느 정도는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했었죠. 근데 결국은 성공을 했고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저는 지키게 돼서 상위 노출에 지금 첫 번째 순위와 두 번째 순위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저희 회사가 다 가져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카탈로그 매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 통합관리 솔루션 이셀러스가 있는데요 이셀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탈로그 매칭으로 어떻게 묶어주고 제가 상위 노출을 하는 데 어떠한 부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가격 비교와 카탈로그 매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쇼핑에 어떤 변화가 있고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가격비교 또는 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들이 이렇게 마켓들별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카탈로그로 묶어서 가격비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카탈로그 매칭 또는 가격비교 원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 가격비교 카탈로그 매칭 부분은 브랜드 카탈로그라는 것이 형... 생성이 돼가지고 음, 해당하는 브랜드의 상품들을 이렇게 브랜드 별로 카탈로그도 생성할 수가 있고 다른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동일한 상품이었을 때 가격비교 형태로 해가지고 묶어주는 기능 이렇게 카탈로그 매칭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가격비교했는 부분을 상위로 올려주는 작업들이 지금 어,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판매처가 다양한 동일한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상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일단 네이버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많은 판매자분들이 상품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상품들을 개별로 떨어져 있는 거 하나의 상품, 묶음 상품으로 보여줌으로써 구매 고객이 전환이 높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격 비교했는 상품들을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단일 상품으로 올려져 있는 것보다 좀더 노출도를 높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비교 상품들을 위쪽으로 올려주게 만드는 것은 동일한 상품, 브랜드명과 상품명, 속성값을 통해 가지고 한 개의 상품 으로 카탈로그 아이디가 생성이 돼서 해당하는 상품에서 노출가가 최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상위에 보여주면서 유입이 되고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소상공인 그리고 위탁 도매 상품들을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경쟁력이 많이 있을 수가 없고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 저희가 위로 나와 가지고 상품 판매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만약 내가 다른 상품들 위탁 도매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상위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카탈로그로 상품을 나도,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메시지는 얼마 전에 제 수강생 분이 보내주셨던 건데 잘 팔고 있고 상위 노출되던 상품이 갑자기 안도로메다로 떠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위에 나오셨던, 나왔던 상품이고 해당하는 상품이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린 이유, 바로 가격 비교 상품들이 상위로 나오면서 잘 팔리던 상품들이 자꾸 순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키워드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상위 잘 나오던 판매자 분들께서는 사실 1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카탈로그 매칭이 상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은 넘사벽이었던 1등 판매자의 이 구매 건수를 우리가 어, 어찌 보면 이길 수가 없었는데 단일 상품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카탈로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위로 끌어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어찌 보면 두번 없을 찬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탈로그 매칭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가격비교 서비스 아이디를 먼저 카탈로그로 묶여져 있는 상품에서 찾아주시고 거기에 어부바 하는 방법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이디를 먼저 어부바 할 아이디를 찾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쇼핑 파트너 센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예, 상품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매칭 이 완료가 된 상품들은 단일 상품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매칭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은 가격 비교 매칭 완료로 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매칭 완료로 되어 있는 단일 상품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가격 비교 매칭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아이디를 삽입해서 조회해 가지고 매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을 해서 매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카테고리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는지 카탈로그 아이디는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마켓과 옥션은 꼭 입점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고 쿠팡까지는 웬만하면 입점하셔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탈로그 매칭이 가장 쉬운 채널이고 지마켓 옥션은 사이트가 두 개인데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의 등록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카탈로그 매칭으로 묶었을때 가산 점수를 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11번가는 위메프나 인터파크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쪽은 해당하는 카테고리랑 그리고 네이버가 제휴를 해서 어, 카테고리 할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위 노출되는 걸 확인을 했고 구글 쇼핑에 노출이 좀잘 돼서 구글 유입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음 등록 후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가격을 최저로 해가지고 같이 위에 있는 이 상품들을 묶어주면 좋은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최상위로 올려줘야 이 순위가 더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픈마켓에는 조금 비싸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싸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상위로 올릴 수 있다는 팁꼭 기억해 두시고 이 여러 개의 모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상품 등록하시려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관리 솔루션, 상품 등록하는 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어 서비스의 이름은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이 바로 이 상품 등록을 할때 한꺼번에 여러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는 네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e-seller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건데 이 e-sellers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굳이 상품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몰에 제가 만약에 6개의 몰에다가 상품 100개를 업로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600번 업로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은그 해당하는 주문에 따라 가지고 마켓별로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래처가 많고 판매처가 많고 관리하는 아이디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 어찌 보면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기능이 나오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굳이 그 많은 회사들 무료인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셀러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인 곳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좀더 심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 사용을 할때 오류라든지 버그가 확실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 4.5라고 하는 이셀러스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여타 똑같은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만 결제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있는 상품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른 몰에다가 상품을 보내면서 하나의 원부 생성 가격 비교 아이디 생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이 주머니 프로그램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 이 이셀러스 e 사이트를 잠시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이셀러스 e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14일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셀러스 e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어, 상품을 상위로 올려서 어, 지금은 1등, 2등 상품에 제 상품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이 주머니 4.5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사이트에 개별 등록하는 것을 좀더 손쉽게 등록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몰을 사용을 하는 판매자라고 한다면 좀더 상품의 주문관리 그리고 상품관리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서버가 안정적이고 웹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다운 받아도 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웹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실 어 갑자기 인터넷 창이 닫힌다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이동했다든지 하게 되면 작업하던 것들을 다 날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기반은 그런 안정성을 띄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관리와 배송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상품관리 같은 경우에 상품을 등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켓들 별로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카테고리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관리 기능은 주문이 들어왔는 부분들 을 처리하거나 여러분들이 어, 주문 이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문의가 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운송장 입력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라 부분에서 장점인데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어, 상품 관리, 만약에 상품 등록하는 것만 이용하게 되면 베이직만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베이직만 써도 충분해서 한 달에 6만 5천원을 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주문 관리나 고객 관리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배송 관리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이트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니까 음... 저는 요 프리미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시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과 프리미엄 같이 사용하는 요기에 있는 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요거를 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회사보다 그래도 이 셀러스가 가장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좀더 어 쉽게 물어볼 수 있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다른 사이트, 좀 유명한 회사들을 사용하시다가 이쪽 이셀러스로 넘어오는 분들의 가장 큰 부분이 가격 부분이었던 거를 좀,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무료 체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매칭하는 카탈로그 매칭하는 그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이 셀로스로 상품 등록하면서 어떻게 묶어주고 등록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카탈로그 매칭 이라는 거 네이버에서 지금 밀어준다 밀어준다 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몰 들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몰 들을 같이 관리하는 기능 여러분들 좀더 업무 시간을 줄여 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눈치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린 이 카탈로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으로는 이 셀러스를 통해서 상품을 어떻게 묶어주고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